요거를 이렇게 받쳐서 손가락 들어보는 거죠? 쭉! 들어왔어요어 뭔가 촉촉해졌어 오! 여기 안에 뭐가 나오긴 했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보면 어머! 어떤 이런 신박템이 안녕하세요 윌리윌리 김윌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SNS에서 보면서 정말 신박한 템을 발견한 거예요. 바로 앞머리 셀프 펌을 할수 있는 아주 신박한 템이 나왔더라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이거예요. 롤리펌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바로 셀프로 앞머리를 펌을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심지어 막 손에 펌제가 묻지 않게 아주 편안하게 할수 있는 신박한 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죠 우리 항상 앞머리 때문에 맨날 이거 롤 말고 있잖아요, 이렇게. 맨날 회사에서든지, 외출하면서든지, 메이크업하면서 항상 말고 있는데 이걸 하고 나서 헤어롤을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또 앞머리 펌을 따로 샵 가서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를 한 12,800원인가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거든요. 샵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12,800원보다 좀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고 가격대에 비해 어떤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패키지에 사용설명서가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에 보면 은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를 딱 누르면 아주 편안하게 영상으로 어, 사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자를 딱 열면 일제! 컬 스타일러, 그 다음에 이제 컬 픽서, 그리고 헤어롤 그리고 전용 커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직포 원단이 있어요. 헤어롤이 막혀져 있는데 안에 뾰족뾰족하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여기를 봤더니 펌제를 봤더니 여기에 끝에 은박으로 되어 있어서 이 펌제를 꼈을 때 안에 있는 펌제가 눌리면서 나오게끔 설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헤어롤에 일제를 넣고 이렇게 일자를 이렇게 껴놓고 이제를 이렇게 껴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껴놓은 다음에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은박지가 뚫리면서 쑥 들어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살짝 반 바퀴 정도 돌려주라고 했어요. 네, 반 바퀴 정도 돌렸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이걸 자세하게 보니까 앞머리만 판말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뿌리펌도 가능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C컬펌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나는 뿌리펌을 집에서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양쪽에 뿌리펌도 집에서 할수 있다는 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앞머리만 국한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 너무 신개념의 펌캡슐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써있더라고요. 신개념 펌캡슐. 펌을 할 영역을 좀 나눠줍니다. 제가 앞머리가 너무 딱딱 붙어있어가지고 항상 드라이기로 하고 헤어롤로 말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앞머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붙이고 다니거든요. 잘 말아주시는 게좋을것 같아요. 응? 붙이풀을. 이마의 안쪽까지 들어가도록 감싸줍니다 잘 감싸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고정하는 전용 커버 전용 커버로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일제가 주황색이에요 주황색을 먼저 눌러줄게요 요거를 이렇게 받쳐서 손가락 들어가는 거죠. 보쭉 들어왔어요. 어, 뭔가 촉촉해졌어. 오, 어, 여기 안에 뭐가 나오긴 했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어, 일제가 묻어난 모습. 건강모는 10분. 손상모는 7분이래요. 저는 손상모이기 때문에 7분. 저는 워낙 손상모이기 때문에. 시간을 최소화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또뭐 머리가 녹아낼 수도 있잖아요 혹시 보니까 그래도 좋은 게 앞머리 펌 뿐만 아니라 이 안쪽에 이 C컬 그 다음 뿌리펌도 할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활용도가 높은 거 같은 거예요 이게 엄청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특허받은 제품인가 봐요 음.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이 젤을 눌러보려고 해요. 여기에서 진짜 손이 펌제가 묻지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제 이 젤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가요. 이렇게 넣어주면 끝납니다. 6분 정도 있으면 된다고 해요. 왠지 요거는 앞머리가 왠지 잘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어 음. 요거 괜찮으면 저는 좀 쟁일 예정입니다 어. 요거 아주 신박한 것 같아요 자 6분 정도가 지났거든요 제가 이제 풀을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밑에 살짝 보면 이렇게 아까보다는 펌제가 이렇게 새어 나온 걸 자세하게 볼수 있는데 제가 요거 커버부터 빼보도록 할게요 이를 이렇게 빼고 부직포도 이렇게 떼어내고 오. 그러면 여기 안에 펌제가 헉, 이렇게 안에서 롤 안에서 이렇게 나오나봐요 이렇게 뽑으면 앞머습을 보면 뭔가 띠용 하고 된것 같아요 펌이 근데 제가 지금 앞머리가 조금 긴 편이라 드라마틱한 느낌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앞머리를 좀 감고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머리만 후다닥 감고 와봤어요 근데 감으니까 뭔가 이렇게 뿅 하고 툭 튀어나왔죠 생각보다 잘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심각하게 앞머리가 찰싹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항상 드라이하고 이 헤어롤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지 그래서 맨날 이렇게 머리를 붙이고 있었는데 오 생각보다 좀 펌이 좀잘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럼 내가 지금 느낀 게 뭐냐면 보통 펌을 하면은 이약 냄새가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냄새가 하나도 없다 되게 신기하네요 이 원래 그펌 약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 눈썹 펌할 때도 그렇고 이 속눈썹 펌할 때도 그펌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거는 냄새가 진짜 살짝 풀냄새 같은 그런 게 나고 펌그 특유의 그 냄새 있죠. 그거는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걸 눌렀을 때도 하나도 못 느꼈고 지금 머리 감고 나서도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우와 너무 신기하다. 어, 앞머리를 말려 보고 올게요. 제가 드라이기로 지금 살짝만 말리고 왔거든요? 근데 엄청 잘 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앞머리가 길어가지고 끝에가 약간 꼬부러진 거 이외에는 진짜 머리 앞머리 좀 짧으신 분들은 엄청 만족도 높을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만족도가 너무 높은데 너무 괜찮다. 진짜 <웃음> 너무 괜찮은데? 진짜 드라이기로 아주 살짝 잘 말리고 왔는데 <웃음> 어 너무 잘 말리지 않았어요 진짜? 어머! 어떤 이런 신박템이 이제는 샵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앞머리 펌을 할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셀프 펌 캡슐 리뷰를 해봤습니다 앞머리, 뿌리펌 항상 고민이셨던 분들 롤리펌으로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윌리윌리 김밀리였습니다. 안녕! 빠이!